음. 아, 침에 바쁠 때 이렇게 갈아 마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 주문을 안 해가지고 주문을 새우 3개 넣는 대신에 계란 하나 더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모두. <sussurra> 건너, 건너. 아. 아, 응. 지금 잠깐 응. 어머. 오늘은 저녁 산책, 밤 산책을 다녀올 거예요. 밖에 어? 엄청 더. 어? 운데땀낼 거여가지고 긴팔 입고 다녀와서 샤워하려고요. 하프라 너가 걸어야 돼 너가 지금 살 빼는 안 거잖아 안 돼? 그건 안되지 응? 가자 그 정도 빨리 정도 가야 돼너강형우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우 지금은 5시. 원래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밥풀이 병원 갔다가 아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왔어요. 밥풀이 많이 많았어 귀하네. 오늘 저녁은 오리랑 오이 넣어서 볶음밥, 비빔밥 만들고 숙주도 숙주나물 만들어서 반찬으로 같이 먹으려고요. 원래 이렇게 비빔밥처럼 먹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거 예전에 다이어트 한창감량기때 많이 쓰던 다이어트 식판 여기다가 다시 먹어보려고요. 한 두짝 그만해요. 애기들 식판인데 다이어트할 때양 줄이기 힘들어서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하나에 550칼로리인데, 절반만 먹을 거여서 굳이 칼로리를 따지자면 300칼로리가 안 돼요. 이것만 먹으면 100% 배고플 거 아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먹고 나가야죠. 되게 묵직해서 포만감 클것 같기도 해요 <끗> <응>. <끗> 여러분 지금은 오후 6시 18분이에요 오늘 늦게 끝나서 지금 와가지고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한 번에 다 먹은 새우, 저는 이거 새우 항상 비비 수산 새우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징어 산 거예요. 오징어. 오징어. 음. 오늘은 새우 계란말이랑 비빔밥 먹을 거예요 약간 마요네즈 같기도 하고, 볼게요. 비빔밥하고 잘 어울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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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